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우리 일반 원칙, 그 다음, 뭐, 원재료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원칙에 이 공전에 따로 규정한 것 외에는 아래 총칙에 따른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식품 공전은 식약처장이 제정해서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관계되는 내용도 있고 계량단위 국제단위계를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길이단위는 메타가 너무 큰 단위다 그러면은 센티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자이 단위. 그 용량 단위는 리터인데, 라지 l 리터를 사용을 하게 합니다. 미리리터, 마이크로리터, 미리 소문자 리터, 라지 l 마이크로리터, 마이크로 소문자 대문자 l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량, 그램, 킬로그램, 그램, 미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 피코그램. 자, 이렇게. 에, 넓이는 제곱 센티메터 열량은 뭐킬로카로리나 혹은 키로줄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 3번 보시면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퍼센트 기호만을 때는 중량 백분율일 때만 그냥 퍼센트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 퍼센트일 때만 그냥 무게대 무게다 이건 표현하지 않고 쓸수 있다. 만약에 중량 백분율이 아니면은 단위 어떤 형태인지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액 100ml 중에 어떤 물질 함량 그램으로 표시했다면은 weight per volume percent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 된다. 그다음 용액 100ml 중에 어떤 물질 함량 리리 l 로표시했다면 그냥 퍼센트만 하면 안 되고 부피 대 부피 퍼센트 이렇게 꼭 표현을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무게 대 부피나 부피대 부피 이런 내용이 없다면은 무게대 무게 백분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밖에 뿐입니다. 그다음 자 중량 백분 백분율 또 있지만은 중량 백만 분율이 아주 미량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백만 분율 다시 말해서 ppm 퍼 밀리언 이렇0 0 0 0 0 0 0쓸때0리그램퍼0 0 0 p 0 0 0 0 0 0 0 0 0다0다0 0 0 0리0 0 0도 ppm 단위로 쓸 수가 있는데 표시는 해줘야 됩니다. 무게0 무게 아니면 p p p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국제 온도 단위는 켈빈 온도지만 은 우리나라에서는 섭씨 온도가 익숙하기 때문에 섭씨 온도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 섭씨 온도. 그 다음 온도가 정의되어 있는 온도가 있어요. 표준 온도 그럽니다. 표준 온도 그러면 20도씨입니다. 표준 온도. 상온 그러면 15도에서 25도. 도시, 실온은 1도에서 35도씩. 미온은 30에서 40도씩.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찬물에 이런 면, 찬물은 15도 이하를 찬물이라고 합니다. 온탕 그러면 60에서 70도씨 온도, 열탕은 100도씨 물물 물 또는 물속에서 가열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다 그러면 100도씨에서 가열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차고 어두운 곳, 이걸 다른 말로 냉암소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 용어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0도에서 15도 사이에 빛이 차단된 장소를 말한다. 그 다음 시험에서는 물물건데 물물 데물이 물은 증류수 또는 정제수를 의미한다. 용액이라고 기재하고 그 용매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용매가 물이다. 그 다음 감압상태 이렇는데 특별 규정이 없다면 15mHg 이하를 감압상태라고 한다. 그 다음 pH를 가지고 산성, 알카리성 또는 중성으로 표시하는 이때에 우리가 pH를 어떻게 측정하냐 하면 뭐 리터머스지도 쓸수 있는데 가장 정확한 선, pH 메타, 유리정극으로서 시험한다. 자, pH 3 이하를 강산성이라고 부르고, pH 3에서 5까지를 약산성. 그 다음, pH 5에서 6.5까지를 미, 미산성. 중성은 pH 6.5에서 7.5. 미 알카리성은 7.5에서 9, 약 알카리성은 9에서 11, 강 알카리성은 11 이상을 말한다. 자,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농도 표시가 있습니다. 1 화살표 5, 뭐1 화살표 10, 100. 자, 이런 농도 표시가 나옵니다. 이때는 자 고체 시약 같으면 1g, 액체 시약 같으면 1ml를 용매에 녹여 가지고, 전체량이 5ml, 10ml, 100ml 만든 농도를 의미한다. 그 다음 1+1, 1+5 이런 표현이 있다면, 이거는 고체는 무조건 1g, 액체는... 1ml. 이걸 용매를, 용매 1ml와 혹은 5ml와 혼합한 상태다. 플러스 표시는 혼합한 상태다. 용매는 당연히 따로 표시가 없다면 물이다.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정유수 혹은 정제수다. 그 다음 혼합액을 1대1, 뭐몇대몇대몇 대몇대몇 이렇게 표현한 농도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는 액체 시약 같으면은 용량 부피비로, 고체 시약 같으면은 무게비로 1대1 혹은 뭐 4대2대1 이렇게 혼합을 했다. 그 다음, 방울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때는 20도시 정유선 20방울을 떨어뜨릴 때 무게가 거의 0.9에서 1.1g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ml가 2 0도시에서 20방울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자량, 분자량은 최신 국제 원자량표에 따라 계산한다. 그 다음 시험에 있어서 규정된 값뭐 혹은 규격치, 그 다음에 시험에서 얻은 값, 이걸 실험치, 자, 이걸 자, 비교해서 우리가 적부, 적합한지 뭐 적합하지 않는지를 판정을 할때자 실험치는 규격치보다 한자리 수까지 더 구해서, 더 구한 자리 수를 반올림해서 규격치와 비교 판정한다. 자, 그 다음, 규격치가 A, 이걸 뭐라고 읽러 A, 이렇게, 어? 이 화살표 B, 이렇게 기재된 것은 A 이상 B 이하, 이렇게 읽어라. A 이상 B 이하, 읽어라. 이하이다,를 의미한다. 그 다음, 18. 무게를 정밀히 단다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정밀히 단다는 얘기는 최소 눈금 단위가 0.1mg 이상 다시 말해서 0 0 0.1, 0.01, 0.001mg 까지 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최소 0.1mg 소수 넷째 자리 까지 얘기입니다 넷째 자리 그림입니다 이걸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학적 케미컬 밸런스 그룹겁니다 소수 뭐 두째 자리, 세째 자리 이것 가지고는 정밀히 단단한 용어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수 넷째 자리 다시 말해서 0.1mg 이상 정밀하게 달수 있는 저울을 사용했을 때 사용했을 때 정밀이 단다, 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약 얼마 이렇게 약을 씁니다 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기재된 양의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니까 90에서 110%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20번에 건조 또는 강렬할 때 항량 영어로는 constant weight입니다 일정한 양 일정한 뭐 무게면 무게, 부피면 부피, 그죠? 자, 이와 같이 항량이라고 기재한 것은 다시 한번더 실험을 했을 때, 그죠? 그 전후 차이가 측정한 무게의 0.1% 이하로 일치할 때를 우리가 항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때, 만약에 화학천칭 소수점 넷째 자리보다 넷째 자리 이상의 정밀한 저울을 사용했을 때는 0.5mg 이하 마이크로천칭을 사용했다면 0.01mg일 대를 항량으로 본다 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사실 0.1mg 저울도 사용하기가 진동있고 이러면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0.01 이거는 정말로 굉장히 에 안정한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저울도 있다. 그다음 데시게이터의 건조제는 따로 규정이 없으면은 실리카겔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다음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실시하고. 상온에서 실시하고 조작 후 30초 이내에 관찰을 하고 다만 온도 영향이 있는 것에서는 표준 온도에서 행해라 표준 온도가 몇 도였습니까? 20도 그 다음 타르색소 나오면 은 여기에 타르색소 알루미늄 레이커도 타르색소에 포함한다 그 다음 보존료 이렇게 용어가 나옵니다 보존료는 이렇게 대하이드로초산 및그 염류, 혹은 소르빈산 그 염류, 안식향산 그 염류, 파라옥시안식향산류, 그 다음 프로피온산 염류. 자, 이런 걸 우리가 보존료라고 이름을 부른다. 그 다음 산화방지제 그러는 용어가 나옵니다. 산화방지제는 d 부칠하이드록시토로엔 부칠하이드록시안이졸, 파셜이부칠하이드록키논, 몰식자산 프로필, 혹은 EDTA-2나트륨, e 뭐 EDTA-2칼슘, e 혹은 나트륨. 자, 이런 걸 산화방지제라고 얘기한다. 오존료 산화방지제. 그 다음, 26. 이 공전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품군, 이 대분류, 그 다음에 식품종, 중분류, 식품유형, 소분류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 자, 이렇게 구분되어서 명칭을 부른다. 부른다. 그 다음 밑에는 29번 이 공전에 제5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따로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제10의 일반시험법에 해당 시험법에 따르고 만약에 이 공전에 기준이나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했거나 정해져 있어도 시험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못하다 이러면은 자뭐 CAC 규정이라는 규정도 있고요. 그다음 AOA C. 자 이게 가장 좀 많이 씁니다. 미국의 분석화학자들의 연맹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AOA C 법. 그다음에 PAM 법. 뭐 이런 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 어떤 규격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그래 만들었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를 사실 가지고 와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의가 안돼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은 다른 AOAC 라든지 이런 규격을 사용을 하면은 가장 뭐 무난하게 문제 소지가 없이 사용 활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용어풀이 나옵니다. 용어풀이에 뭐 식품유형하고, 뭐 ABC, 뭐 등등 이렇게 어, 에, 용어가 있는데, 자, 이 용어는 뭐... 한번 읽어보시되, 자, 8번 가능한 한, 뭐 권장한다, 뭐뭐할수 있다 이런 용어가 있다면 이거는 위생수준과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하나의 권고사항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식품 유형이 쭉 나옵니다. 식품 유형에, 그 다음에 유통기간, 뭐, 규격,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글자 그대로 식품 공전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시험하여 검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검출되면은 식품 공전에 식품 공전에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식품으로 판매라든지 이거 하면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니까요. 꼭한 번은 정확히 읽어보세요. 그 다음 23번. 냉동, 냉장식품의 보존 온도, 그러는, 자, 이 경우에는 따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면,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입니다. 영하 18도 이하. 냉장은 0도에서 10도씨를 말합니다. 0도에서 10도씨. 그 다음, 이물질, 항상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물질이 뭐냐? 정의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물질은, 정상식품 성분이 아닌 물질을 다이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뭐, 동물성으로는, 뭐, 절쪽 동물, 그, 알, 유충, 뭐, 배설물, 뭐, 설치류, 뭐, 곤충의 흔적물, 동물 털, 배설물, 기생충, 뭐, 알, 뭐, 식물성으로는, 뭐, 그 어떤 종자 곰팡이, 집겨, 뭐, 광물성으로 흙이나 모래, 유리, 금속, 뭐 도자기 파편 이런 것들 다 이물 이물질입니다. 그다음 살균 멸균 자, 용어가 나옵니다. 자, 살균이라 하면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자,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 플러스 그 포자, 영양세포까지 완전히 사멸시키는 상태를 살균이라고 부른니다 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세균, 혐오, 곰팡이 등 미생물, 미생물의 영양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멸균은 그럼 뭐냐? 아, 내가 잘못 얘기했네. 포자까지 포함을 시키면 멸균입니다 자, 자, 멸균이라 하면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미생물의 영양세포 및 포자를 포자까지도 사멸시켜서 다시 말해서 균이 완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무균 상태입니다 자, 살균과 멸균 그 다음, 밀봉이라고 그러는 것은 용기 또는 포장 내 외부 공기 유통을 막는 것을 밀봉이라 한다. 그 다음, 초임계 추출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초임계 유체. 초임계 유체. 자, 임계 온도. 기체상이나 액체상으로 전이가 이루어지는 지점의 온도, 이걸 우리가 임계 온도 혹은 그 압력을 임계 압력 이러는데요. 임계 온도, 임계 압력 이상의 상태에 보면은요, 주로 뭘 가지고 만드냐 하면은 이산화탄소, 액화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초임계 추출을 합니다. 이때. 초임계 유체 상태에서 이게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아주 모호한 상태입니다. 유체 상태에서 식품에 어떤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추출해냅니다. 녹여냅니다. 대표적인 게뭐 많이 하는 게 우리 기름 아주 고가의 기름을 갖다가 뭐 생산한다든지 뭐 이럴 때좀 많이 이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심해 그러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심 200미터 이상 되는 바다를 심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됐고. 자 3. 식품 원재료를 분류를 해보자. 자 원재료는 크게 식물성 원료 공유, 두류, 서류, 그 다음에 뭐 채소류, 과실류, 뭐 땅콩 또는 견과류, 유지식물류, 향신식물, 벗선류, 감미식물, 기호식물, 뭐 야생식물류, 그 다음 조류. 자 이런 것들이. 식물성 식재료 원료들이겠고 동물성 원료는 뭐 식용유, 우유류, 어류, 심해성 어류, 뭐 다랑어류, 미세치류, 폐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 또는 척생류 알류, 어란류 뭐 기타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기타에는 뭐 인삼, 뭐 대나무, 호로세수액, 뭐 자작나무 수액, 제비집, 뭐 조직배양삼 이런 것들을 기타 이런 부분에 언급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식품공전에서 식품공전에서 상세한 부분은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서 쓸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